근데 그게 이제 양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떨어질거아야 릴리비 네 몽환 알죠? 네 몽환, 몽환 내려놓고 몽환통콜위다운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허무 완전, 아유 그럼요 그리고 그죠, 알죠. 꿈도 희망도 없어 약간 그럼요, 이런 거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내용 자체가 이제 평화 안식을 꿈꾸는데 네 다시 좀 순다, <웃음> 네. 다시. <오>! 다시 할게요. <웃음> 여기 앞에 보면은 나름에 우리가 상황을 좀 줍시다, 상황 가듯이. 네. 그래서 이게 어... 꼭 게임이 그렇진 않은데 노래 느낌 자체는 네네. 어떤 나이를 좀 먹은 다음에 르리비가 <웃음> 어... 중년이 돼서 네. 그 담배연기 자욱한 방에서 담배 한대딱 물고 노래. 노래하는 느낌. 음. 뭐에 담배가 아니라 대마초로 생각해도 되고. 네. <웃음> 물론 불법이지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깔려 있는 데 부르는 거. 그런 음. 느낌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담배 피요한 얘기는 아니야? 아, 그럼요. 저 갑니다. 저 비우면 돼요. <웃음> 그렇게 숨여 들어가. 내게 온전더 보이더. 한번 박쥬 틀렸어요 <웃음> 네 괜찮고요 네. 그거 알고 있고 네. 그 느낌이 그 너의 그 환한 미소를 여전히 기억 이렇게 나올 때네 여기서 힘이 너무 빠진 것 같거든 요아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각나도 아, 나도 없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나 지금 놓쳤어 너의 그 환한 미소를 저, 저 지금 귀때기 찢어질 것 같아요 네, <웃음> 네. 미소를 <웃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깜빡해서 순간적으로. 제 음악 듣다가. 네. 꼭 길고 짧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러 호흡을 음가를 맞추려고 길게 내면서 네. 불안정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싫어서 그래요. 아, 그게 아니고 느낌을 네. 살리면은 조금 그거, 그런 것들 신경이 들가서 그런 건데 그러면 네. 그냥 아까 느낌으로 뒤에를 짧게 한다고 생각해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삐리 안 산다는 얘기지?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별로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너의 그 화난 미소를 여전히 기억해. 이거거든. 아, <웃음> 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 알겠어요. 아, 이거를. 네. 아, 너무 웃 네, 아, 내가 중간에 원래는 딴 데를 잡아놨었는데. 네. 뭐, 이게 좋아요 이렇게 끝내고 네. 한번만 더갑시다 한번만 아유 그럼요 혹시 모르니까 아유 그럼요 세 아직도